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N과 S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이 차이를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그 일을 할때 주로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을지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보통 N 유형이 수풀, S 유형이 나무를 본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N은 S에 비해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시야는 확실히 넓다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입니까? 어?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던데? 나는 N인데 왜 이렇게 시야가 좋냐는 소리를 맨날 듣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로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S 성향이고 본인만 N일 때 그런 소리를 듣곤합니다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걸 혼자만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장난 기계를 고치려고 한다면 S들은 그 기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채고 있죠. 무슨 소리라든가 불빛이라든가 인기척이라든가 근데 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딴 생각하거나 멍때리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시야가 좁거나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S가 보기엔 확실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N 유형은 훨씬 더큰걸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고장났던 기계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기계 제조 회사의 문제점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이 의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주변에 S 유형들만 있다. 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고치기나 하라는 핀잔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No. 왜냐하면 SU형들은 주로 S들이 보는 것만 보거든요. 이 S들이 보는 건요 시야는 좁을지 모르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보는 게 있어요. 특히 이런 종류의 기계 소리 같은 정밀 작업이라면 작업 중에 발생하는 작은 변화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탈가닥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면 이 친구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왜 본인만 그걸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에스트는요 N 유형의 장점을 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단점은 잘 보입니다. 왜냐면 N의 단점이란 다름 아닌 S 성향이 약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S 자신의 눈에는 잘 보이는데 N은 그걸 못 본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하지만 S들은 N들이 보는 건잘못 봐요. 심지어 그런 게 있는 줄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N 성향이 좀 있어야 다른 N이 보고 있는 게 뭔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가 센지 약한지도 아는 거죠. 지구급인지. 태양계급인지 아니면 안드로메다 은하급인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게 보이면 와이 친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하지? 하면서 놀라게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N의 장점을 볼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N이라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S 유형의 장점을 제대로 볼수 있는 사람은 S라는 거죠. N은 주로 S의 단점이 잘 보이죠. 이 친구 큰 그림을 전혀 못 보고 있군. 하는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N과 S는 서로를 부시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걸 상대가 못 보고 있는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전에 Q&A에 올라온 질문 중에 직업 관련 내용이 꽤 많은데요. 이게 그런 질문과 관련된 얘기예요. 직업과 관련된 문제라는 게 뭐겠어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걸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을 받아야 돈을 벌 수도 있고 지위를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제대로 일했다고 인정이주는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에서 무엇보다도 나의 장점 또는 강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점을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 장다 점을더 키우려고 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자기관리나 자기개발 책에 나오는 얘기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만약 본인이 n 유형이라면 n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n 성향의 사람들과 직업적으로 연결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대로 자기 장점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S 유형도 마찬가지고요. S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자기와 비슷한 S 성향의 사람들과 일하는 게더 좋습니다. 자기의 장점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내 마음대로 안될 때도 많죠. 무슨 MBTI 유형을 이마박에다 써놓고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내가 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뭔가 남한테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한 번쯤 내 일터가 나와는 반대 성향의 사람들이 주로 일하는 환경이 아닐까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S 유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더 그럴 수 있고요. 왜냐하면 S가 N에 비해 숫자가 많거든요. 대략 두세 배 정도 된다고 했죠. 게다가 대부분의 회사에서 신입 직원에게 맡기는 일은 N보다는 S 성향의 업무일 가능성이 커요. 업무의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정확성과 세심함을 요구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특히 N성향이 강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자기 성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남들 하는 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회생활은 학교 다닐 때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만약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다면 공부를 계속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후에 처음부터 전문직이나 중간관리자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현 인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한테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남보다 좀 뒤처지더라도 그걸 참고 견디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N기질이 필요한 시기가 오거든요. 넓은 시야가 필요한 업무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실력 발휘를 하면 됩니다. 반면 SU형은 그때 더 노력해야 해요. 다른 사람 업무에도 관심을 갖고 새로운 걸 배우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본인의 강점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항상 이런 환경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운도 많이 따라줘야 하고요 s 유형이든 n 유형이든 다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s 성향의 일도 잘하고 n 성향의 일도 잘하는 거죠 근데 그건 엄밀히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no. 둘다 잘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둘다 그럭저럭 한다는 거예요 최고는 아니라는 거죠 최고가 되는 사람은 언제나 한쪽 면이 확실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쪽은 미발달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일단 자기의 강점을 확실히 살리고 키우는데 집중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둘다 적당히 잘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고 봐요 10가지 재주가 지인 사람이 굶어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요즘 시대가 그렇죠. 축구든 게임이든 딱 하나만 끝내주게 잘하면 돈 엄청 버는 시대잖아요. 물론 살다 보면 반대쪽 성향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럴 땐 그걸 잘하는 사람과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기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SU형인데 신입 때 인정받고 잘나가다가 팀장이 되고 나서 좀 위기가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나중에 사장이 되면 N 성향의 직원을 기획팀에 자신의 약점을 보완한다 뭐 대충 이런식으로 가는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강점에 집중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탁월한 강점을 갖고 있다면 약점이 좀 있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약점이 별로 없다고 해도 뛰어난 강점이 없다면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오늘날의 직업의 세계는 분야별로 무척 세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분야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 그런 정도로는 눈에 띄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직업적인 것만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의 두 시기로 나누어 볼때 직업은 주로 전반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엔 무조건 자기 강점에 집중하고 그걸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안쪽으로 밀어놓거나 혹은 눌러왔던 자신의 다른 면을 돌아보는 게 필요한 시기예요. 물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고요. 융의 이야기예요. 카울융이라는 사람이 이 인생의 후반전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영상 시작할 때 N 유형인데 오히려 시야가 좁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는 역설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S 유형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S 유형인데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젊은 시절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다 거덜내거나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S 유형은 N 유형에 비해 현실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종교나 철학 분야는 대체로 N이 더 관심이 많아요. No. Oh.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는 세계라서 오히려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n 성향이 아주 강하다면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편입니다. s들은 그런 게 있는 줄도 잘 모르지만 n들은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보이는 거죠. 물론 이런 게 황당하거나 허무맹랑한 경우도 많지만 때론 매우 날카로운 통찰이나 인사이트가 되기도 해요. n이나 s나 똑같이 사이비 종교나 미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주나 무당이 될 가능성은 N이 더 크고요. 그 사람들한테 당해서 광신도나 물주가 될 가능성은 S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S는 깊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걸 따져보지 않아요. 모르는 걸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접근방법 자체가 잘안 보이기도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S가 종교를 갖게 되면 더 무섭습니다. 뭐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습니다. 가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사적인데요. 저는 서구권이 동양에 비해 m 비율이 유의미하게 적은 게아마도 이런 이유와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갔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애니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는 없고요. 그냥 제뇌피셜이에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